이는 엠시스퀘어 원자폭탄 개발의 대명사 20세기 인류의 물리학 발달에 큰 충격을 준 물리학자로 알려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 울릉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지니고 태어난 재능은 영특함이었는데요. 영특함이란 단어도 부족할 정도의 천재성은 10대 초반부터 미적분을 혼자서 공부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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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농구팬들을 열광시키는 NBA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로는 단연 마이클 조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는 농구선수를 넘어 90년대 미국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르블롱 제임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NBA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한 명이 되었죠. 이처럼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게 한 NBA에서 주로 활약한 인종은 탄력적인 신체를 지닌 흑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구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에서도 흑형이라는 친숙한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살고 있지만, 사실 흑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된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왔는데요. 오래된 역사의 흑인들은 주로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8세기 전으로 제국주의 시절로 접어들며 유럽의 많은 열강들그 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노예시장이 발달하여 아메리카로 건너간 흑인들은 노예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중반,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흑인노예해방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되고 흑인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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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킹 목사가 구속되면서 보이콧이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결국 1956년 대법원에서 시 당국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로자 파크슨을 구속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평생을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같은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말콤 엑스와는